야 1조? 레알마드리드 플러스 첼 첼레알이시네 아니다아니다 레알마드리구나나좀 헷갈렸다 요즘은 내가 지금 첼레알 쓰고있다보니까 레알마드리드 카린벤지마랑 와우 호날두에 에드나자르 진짜 비더 요 시즌을 갔다가 진짜 좀 많이 쓰더라고요. 양발 시즌 있는데 근데 비더로 에드나자르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아쉽다라 느껴지는 게다 좋은데 진짜 웬만해서 다 좋은데 이 중거리 슈팅과 슈퍼워 슈퍼워가 너무 아쉬워. 중거리 슈팅은 그렇다 쳐도 슈퍼워가 120만 됐더라도아 진짜 사용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 음. 그것만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진짜 에덴나자르는에덴나자르입니다제가에덴나자르 EBS 썼다가, 진짜, 야무졌었죠. 음. 에덴나자르는 사실, 슈퍼맨 아니면은, 그냥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음. 그 아쉬움과, 그 다음에 크리스타노 티 호날두. 올결부터 양발 시즌. 진짜 이 선수 팔카가 또 나왔었죠 어그 저도 이거 6카아 뭐야 유튜브를 봤었는데 음. 아 진짜 지리더라고요요 선수 팔카 그 다음에 이제 호드리구랑 사실 뭐비니시스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수들을 또쓸수 있겠지만은 일단 호드리구 그 다음에 뭐 카림 벤지에마랑 뭐 아자르 에시앙 토니크로스 그렇죠. 약간 애시앙도뭐 공격도 되고 토니 크로스도 뭐 공격도 되면서 또 수비도 해주고 둘다 좋은 선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비 달라바랑 리디고 저도 쓰고 있는데 아주 미친 선수죠. 에데르밀리탕의 카르바할. 어, 그쵸뭐 그렇죠. 하킴이나 이런 선수들도 있겠지만 뭐 카르발 약간 요거 노리신 것 같아서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보 크루토아. 크루토아 자체가 쿠신이죠. 음. 그렇다 보니까 뭐요 정도면은. 음. 거의 다또 구하기 힘든 그런 선수들. 요렇게 딱놓왔고요 정도면은 일단 뭐 거의 대부분 다 챌린저나 이렇게 가신다 보고, 요건 또 이제 프로게이머 문커 어, 이렇게 하셨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면은 인정. 어. 사실 카르바알은 카르바알이에요. 어. 아스케스도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저번에 봤었을때는 좀카라바리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바스켓스보다 저건 좀 봐드릴게요 부트라도 저가 부트랑 호돈이랑 이런것들 충분히 얘기할만한데 얘기 안한 이유가 이분 팀 자체가 지금 20쪽이라가지고 음. 2 0 20 2 2 지금 이제 그 뭐냐 저거 특성컬러 맞추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굳이 저와 얘기를 안했어 카라발 7카정도 사실 비용이시면은 얼마지? 요거 한 6카사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어... 만약에 저가 사용한다면은 저는 지금 야, 바스케스를 사용할 것 같아, 어. 저가 만약에 한다면 바스켓스 사용할 것 같긴 하네. 좋네요, 바스켓스. 수비 능력으로 좀 보면 카르바리긴 한데. 어, 근데 이거 쓸 거면은 바스켓스다. 어, 이거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다. 바스켓스. 요거 6화 정도 사용하면은, 요렇게 스탠 나오면은, 바스켓스가 맞는 것 같아. 좀 공격형으로다가. 음 그렇죠카라바은 좀, 둔하면서, 좀, 그래가지고. 바스켓스. 사실, 근데, 이거, 안 맞추셨으면은, 개인적으로, 하킴이 쓰고, 왼쪽 l 엘비에다가, 호카 쓰고, 저였더라면 그랬었을 텐데, 어. 오케이, 저거, 일단, 레알 마드리드를 맞추셨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또, 센터에, 에드르밀리탕도 좋긴 한데, 저는 이제, 테오 쓰고, 테오, 리디거 같이 써주면서 그 다음에 공격도 루이스 피그랑 카카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선수 딱 써주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느낌도 나쁘지 않잖아 사실 뒤지기 좋잖아요 I'm here only